파피 플레이 타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 좀 긴박하고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? 뭐야 초키 닮았는데?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웰컴 이 녀석 아주 못생겼습니다 이거 어? 이게 그암호가응 아니야 이거 아까 그 색깔인가? 혹시나 천재? 오이 정도 그래팩어깨에다 이렇게 매서 아 손으로 당겨올 때 빨간색을 쓴다 어, 아.. 사람의.. 아니.. 뭐지 이 오우 예스! 어? 뭐야? 여기인가 또? 이건 뭐지? 방금 문에서 빼꼼 했다고요? 너무 쫄았나 내가? 빨간 거 초록색 노란 게 어디 갔지 그러면? 이거 이러다 자겠는데? 이거 너무 게임이 지금 루주해지지 않나? 아 마치 루즈벨트 죄송합니다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간 거지 도대체 위를 보고 다녀야 되나? 어? 뭐야? 내 거... 어 나이스 문 열어 아아 아, 들어가지 말라고? 들어가지 말라고 되있는데 들어가도 되는건가? 어우 약간 살벌한데 여기? 아!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하고 내려와서 쭉 돌아가지고 이럴줄 알았다 아니어서 여기는 새로운 곳인데 어떻게 넘어가지? 어 뭐야 이거 왜 오! 아 이거 땡길 수 있구나 <웃음> 여기를 <웃음>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겠는데 <웃음> 아 죄송합니다 네 아,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! 음 이제 알았다 이거 게임에 하자가 있네요 이 녀석을 땡겨서 그렇지 한번더 땡겨 여기서 그렇지! 이지예 이렇게 클리어를 해버렸다 그렇지. 이 정도는 유추가 됩니다. 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요? 여기서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? 안녕하세요! 어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땡겨! 아미. 근데 아까 길은 어떻게 간 거지? 돌아가. 도망가. 문이 열... 어 열리는 구나 <웃음> 이번에는 그냥 어 에나벨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게임 장르가 <웃음> 돌아갈게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열어봐야 될것 같죠 느낌이 요렇게 어 파피 플레이 타임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